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롤드라이 연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양한 크기의 롤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롤들 중에서 적절한 크기의 롤을 사용하여 C컬과 S컬을 만들어 보면서 만드는 방법, 만드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롤드라이를 하기 전에 롤드라이에 사용되는 도구인이 롤빗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롤빗을 다루는 방법이라는 것은 롤빗을 잡는 방법과 드라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작이죠 이 롤빗을 돌리는 방법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5호 크기의동모 롤빗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롤빗은 꼬리 있는 부분과 손잡이 부분으로 크게 나눠져 있고요 손잡이 부분도 잘 보시면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과 블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그다음에 꼬리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술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이 롤빗 손잡이에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블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잡고 롤빗을 다루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엄지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불로 튀어나오는 부분을 살짝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사르르 꼬리 부분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혀있는 손으로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엄지손가락도 곤지손가락만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를 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물빛 잡을 때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보다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잡고 연습하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드라이를 하다 보면 드라이기 열이 물빛을 향하는데 양옆에까지 뜨거운 바람이 가요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잡다 보면 뜨거움 때문에 제대로 씻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면적이 틀려요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하고 돌리다 보면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돌리는데 수월한 경우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블록한 면을 잡고 물빛을 돌리며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옆에 보시면 어깨 기장이 조금 넘는 세미롱 기장의 통가발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통가발을 간략하게 브로킹을 타고 한셉션을 잡아 드라이 하는 동작과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통과발을4그로 품으로 나누어 놓았고요 브로킹 타진 상태에서 섹션까지 하나 타 두었습니다 드라이 시술 하실 때 섹션의 넓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설명을 드리면 파마 하실 때랑 똑같이 이 물빛에 이제 솔리는 부분을 하나에 놓도록 보시고요 모발이 이솔빛 안에서 로드 안에서 여유있게 감길 수 있을 정도의 적은 폭을 타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섹션을 그냥 조금 타셔봤고요 넓이도 조금 타세요 그래서 조금 쉽게 연습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조금 손에 익숙해지시면 조금씩 넓혀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연습하시겠을 동작은 모발에 텐션을 걸어주는 동작인데요 텐션을 거는 동작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냐면 이 롤빗에 있는 툴 사이사이에 모발을 정확하게 안착을 시키고 빠져나가는 느낌을 최대한 적게 하여 당겨주고 감아주면서 모발을 정돈하여 드라이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섹션을 잡고 롤빗을 밀어넣은 후 당겨주고 감아주고 당겨주고 감아주고 동작을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펜션이 걸리는 것을 보실 수 이청님